그 중학교 걸로 허푸면 이렇게 여기잖아요 네. 그러면 여기는 원의 둘레 하기 360분의 여기 x라그러면 x, 그리고 세타라고 들게요 이렇게 되고요. 그 원의 둘레가 비타 1이잖아요. 네. 360분의 세타고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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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제곱 곱하기 360분의 3 이렇게 두실 건데 여기가 180도랑 같아서 이제 이렇게 하면 2분의 1로 없어집니다. 그러면 2분의 1과 2씩 이렇게 할수 있겠죠? 오 이해됐어요. 그리고 여기 유진모를 L을 써서 2분의 1알로도쓸수 있습니다. 음, 다 통합이 되네요. 네, 이해됐어요. 이렇게 이렇게 음. 사인 코타가 될 거고요. 음. 여기까지가 코사인 코타가 될 거고요. 산이끝인니다 그러니까 길이 오다 됩니다. 그러면 이 전부자표는 어떻게, 네.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? 이 전부자표. 이 전부자표 필요났을때 이를 어떻게 표현할수있어요 코사인 코 n 가코너 와이. 엑스가 뭐라는 거예요?